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지난 몇 년간 모았던 2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다 날리고 절망적인 저의 상태에 그때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확 죽어버릴까. 정말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갔었지요. 하지만 제 자신이 아직 삶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돌이켜 생각해보면 겨우 이 정도로 쓰러지기엔 여태 살아온 삶이 제 인생 자체가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빚도 아니었는데, 나이도 젊은 놈이 왜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왜 그렇게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주식을 하는 동안 크게 딴 적도 있지만, 결국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더군요. 엄청난 절제와 실력이 없다면, 결국엔 한두 번 운일 뿐, 시장이 다 걷더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고 딸 때마다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이른 날은 괜히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아침에 눈만 뜨면 경제뉴스에 주식 HTS부터 켜고 긴장하고 눈이 뚫어져라 장이 끝날 때까지 보면서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미증시이다 뭐다 해서 새벽까지 뚫어져라 보고 있는 나를 보면 정말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건강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 직업에도 서홀하게 되고 삶 자체가 피태해지더군요.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던 행복이었는지 설령 이렇게 해서 운이 아주 좋아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더라도 내 자신이 행복해질 준비가 될수 있었을지 계절이 지나감을 꽃이 피고 짐을, 맑고 푸르른 하늘을 지난 2년간 단하루도 제대로 느껴보고 여유롭게 바라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활 속엔 오로지 돈돈돈이었습니다. 시세의 오르내림으로 머릿속이 꽉차 있었습니다. 비좁은 모니터 안에 갇혀버린 한심하고 비참한 내 모습만 있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행복하고자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여유로워지고자 시작한 주식인데 그것이 저를 갉아먹고 죽을 결심까지 하게 만들더군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돈은 그 자체에만 집착하면 결국엔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당연하다고만 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일상에서의 친구와 정겨운 술자리, 나사로운 햇살과 계절만의 특유의 향기, 저녁나절에 산책하면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 여유로운 차한 잔이, 일상에서의 소소한 모든 일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음을 여태 왜 몰랐을까요? 주변 친구는 차를 뭐 타고 집은 어디 살고 하며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항상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식에 뛰어드는 것도 무언가 조바심이 자꾸 들었고 돈은 더 벌어야겠다는 허영과 욕심이었죠. 결국 행복은 주변에 원래 있던 것인데 일상의 소소한 곳에 다 숨어 있던 것인데 다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는 먼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치열하고 탐욕으로 깃든 주식판에 뛰어들어서 말이죠. 이제 주변을 돌아보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 것입니다 주변에 죄를 지었기에 그에 속죄하며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곡차곡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겠지요 법정 스님의 책들을 다시 꺼내들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땐 그냥 대충대충 대충 넘겼던 말들이 왜 이리 가슴에 와 닿던지 다시 곱씹고 곱씹으면서 읽어봅니다 네 지난 날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실패가 나를 더욱 성숙하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느 분 말씀처럼 이것을 자양분 삼아 저 자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늘이 나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건승하시길 바래봅니다